미역한때리데때려맞나 그렇지 1억에 한대는 때리겠지 오호야시간은 그럼 대박이네요 우리 공략집이네요 거의 너분 진짜 공략집 수준인데 이럴때 그냥 국시 1번에 그냥 가버려면 n 쟁안되 여기 1 6챕이야1 5챕이아야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주어야 되는데 아 이거 크리 트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목소리> 있습니다 정의했습니1년이행 <목소리> 비우고 1년 3행의 타치요 이렇게. 이거 어, 넘어갈게요. 다시. 펌 버프는 챙겨 받아야죠. 아, 재물 수도 없구나. 에픽이고 하니까. 누가 보면 그게 없어. 아, 크리스마스 도워도 그냥 쓰러지네 와.. 진짜 정확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지? 저런 사람이 진짜 보수야 아.. 제야의 보수 수준이네 아.. 60이다 미2에이제 하나 하는게 한, 큰가 한, 한, 한, 봐 간다 크리더도 대머리 원콤 못 내면 스펙업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 볼게요. 아, 페이치네. 아. 아하 심해원을 빨리 잡살내야 돼아 이거 3개로 안되는데 수왕이 살았네 학하 삼겹점이 <목소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하는걸 오! 그러네 획여 17이다! 이제 무과금의 늪 아, 진짜 이제 진정한 무과금의 늪으로 왔네